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군 입대 하루 전인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룹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진은 입대를 준비하면서 데뷔 이후 가장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을 공개했고 이런 진의 입대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속사와 군대 관계자들은 더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진은 지난 11일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를 통해 생각보다 귀여움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사진 속에는 입대를 위해 머리를 삭발한 까까머리 진이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은 13일 경기도 연천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수합니다. 진은 이곳에서 입대하는 모두와 마찬가지로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글로벌 톱 아이돌 멤버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2일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며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은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라고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육군도 바쁘게 데뷔책을 마련 중이라는데요. 입소 현장에 BTS의 팬과 취재진 등 대형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 육군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협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방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의 입소가 통상적인 장병들의 입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전원입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병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병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만 진은 병무청에 입병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며 입대 시기를 스스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BTS는 진을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며 가장 먼저 입대하는 진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BTS 진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화려한 무대에서 다시 볼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진의 소식이 들리는 대로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